아미있실 e 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아마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건 처음인거 같은데요 솔직히 막 처음이라 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뭐 구색은 갖춰야할거 같아 카메라를 사긴 뭐해서 카메라맨도 불러보고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어색해서 얼굴을 못올리겠더라고요뭐 아무튼 여기가 어디냐 그 뭐냐 그 쉽게 말해서 현대 제네시스 같은 기가바이트 있는 어로스라는 브랜드 제품의 런칭행사예요 제가 평소에 주변 몇몇 지 인들의 컴퓨터 견적을 맞춰줄 정도로 컴퓨터 부품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지인을 통해서 행사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 무슨 244주사율 모니터도 있고 그리고 뭐2이트짜리 SSD랑 4K를 지원하는 노트북 등 솔직히 제가 좀 컴덕이어서 그런지 많이 탐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뒤로 하고 행사는 뭐다 예상이 되는대로 무슨 제품이 나왔고 우리가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 뭐고 기존의 것들보다 이러이러한 점들이 훨씬 낫고 이거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이러 이러한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 뭐 다들 아시는 그런 평범한 행사였습니다 약간의 컴덕이 기지를 발휘해서 굳이 tmi를 넣어보자면 우리 암드단 여러분들이 환영할 amd 3000 시리즈의 발표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인텔이랑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ndvia 그래픽카드 20 시리즈부터 들어가는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ndvia 20 시리즈 한정으로만 적용이 되는 기술이었는데 이를 이제 amd에서도 당연하겠지만 개발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ndvia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어로스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메인보드는 큰 관심이 없어서 발열을 잘 잡아주고 뭐 파워가 좀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식을 가진 메인보드도 공개를 하였는데 제가 더 관심이 갔던 건 아무래도 2TB짜리 SSD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 속도는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해요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 그렇겠죠 응. 근데 이제 디자인이랑 크기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하다보니까 용량이 항상 부족한 터인데 진짜 이거 하나 안 탐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해주신 핑거푸드도 좀 집어먹고 아 이거 브라운이 맛있었는데 다시 먹으려니까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사실상 온 목적인 이제 경품추천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n d b i a 2 0시리즈 발표했때인가 초청을 받은적이 있어가지고 가서 경품추첨을 했는데 그때 당시 2080을 경품으로 주더라고요 아마 출시도 안됐을때일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라 저랑 같이 온 친구가 받았어요 그래픽카드 준다니까 받으면 해주셨습니다 저번에 네. 엔비디아가서 제대로 못받았거든요 내 네, 옆에 있던, 지금, 처음 부터 아, 친구가 아, 2080으로 어, 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음, 액땜이라 생각하고 받을 줄 알았는데 음. 결국 쥐꼬리만 하고 하나도 못받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 네, 네, 안 하셨습니다. 됐어 어, 아니, 뭐 그래도 모든 참여자들에게 챙겨주는 것들은 있더라고요그성품이 머그컵이랑 비틀즈 같은 캔디 그리고 스티커랑 무슨 메인보드 레고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복잡한거 싫어해서 조립 안하기로 했습니다 뭐 아무튼 뭐경품은 못받았지만 발표 자체는 컴덕 기준으로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긴 했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영상 많이 찍어보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